안녕하세요 세상에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PK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요 듀얼 캡처 카드입니다 에버미디어사의 라이브 게이머 듀오 GC570D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름에 이 제품의 설명이 다 나와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이죠? 게이머, 게이머를 위한 제품입니다 듀오 두 가지 스크린을 캡처를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설명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캡처 카드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캡처 카드는 스트리밍에 관심이 있고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엔 유튜브나 인스타 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너무 잘 해놓다 보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도 바로 라이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게임 스트리밍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 화면이랑 내가 그 게임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창맨 밑에 옆부분에 조그맣게 나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게임 컴퓨터 하나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조금 게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렉이 걸릴 수 있다는 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은 스트리밍용 컴퓨터가 따로 있고 게임하는용 PC가 따로 이렇게 두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캡처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스트리밍용 PC를 조립할 때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 설명으로 좀 부족하셨다 싶은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캡처 카드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품 언박싱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 뒤편을 보시면은 다양한 언어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한국어도 이렇게 있습니다 열면은 별거 없습니다 딱 제품이 들어있고 설명서 들어있고 HDMI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예요네 심플 그 자체 딱 필요한 것만 들어있습니다 친환경도 자 그러면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컴퓨터 부품치고는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사이드에는 RGB 라이팅도 지원을 합니다 1번 HDMI 포트 같은 경우는 4K까지 지원을 하고요 두번째 HDMI 포트 같은 경우는 FHD 6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컴퓨터에 꼽아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근데 제가 듣고 그랬다시피 설치를 하려고 할때 메인보드에 따라서 이게 안 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위에 상판을 떼셔야 돼요 사실 이 제품만 봤을 땐 이쁘잖아요 근데 이 제품에 벗은 상태로 설치를 해놔야 되다 보니까 이쁘지 않다는 게 조금 이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이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설치가 끝납니다 그러면 e v 미디 m e d i a c o m 에 들어가가지고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HDMI 케이블을 갖고서 각각의 포트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설치가 끝납니다. 에버미디어 자체적으로도 이 드라이브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스트리밍이나 녹화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녹화랑 스트리밍이 동시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하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OBS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저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게임용으로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근데 보통은 여기다가 카메라 하나를 꽂고 뭐 플스나 엑스박스 혹은 다른 게임용 PC를 h d m i 로 끌어와가지고 꼽아서 하면은 이제 저희가 아는 게이밍 스트리머 분들이 활용하는 이제 화면 구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라이브 스트리밍 할때 언박싱을 하거나 뭐 혹은 리뷰를 할때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카메라 두 대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 씬을 왔다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화면에 나오게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투캠 이외에도 제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게 맥북을 활용을 해가지고 튜토리얼 하는 과정을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맥북 같은 경우는 이게 보안이 걸리더라고요 h d m i 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바로 스크린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걸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맥북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맥북 프로나 혹은 맥 관련 맥 OS를 활용하는 컴퓨터를 스크린으로 빼와가지고 제작하는 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이게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이 제품에는 최소 사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 사양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테스트를 해본 영상이에요 오늘 동시에 여러 개를 하면서 위에 스크린도 같이 보이고 앞에서도 저를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성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화면 전환도 가능해요 여기서 이 화면 전환 버튼을 통해서 위에만 보이게 했다가 다시 다 보이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제 맥북 프로 자체적인 카메라랑 비교를 하면은이뎁 e p t h of field은 이 depth of f i e 이가 어마무시합니다. 특히 녹화가 이을때더 커요. 자오늘은이렇게 조금 색다르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제품을 소개시켜 드려봤습이다타겟층이딱 명확한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시고 스트리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한 번에 두 개의 스크린을 딱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스트리밍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듀얼 카메라 하려고 제품을 받아 봤는데 괜히 설치해놓고 보니까 게임을 하고 싶어지는 오히려 풀스를 사고 싶어지는 한 제품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라이브 게이머 듀오를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제 별점은 3점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존에 딱히 비교할 만한 제품군이 없기 때문에 캡처 카드로는 딱이 제품을 기준으로 앞으로 다양한 컴퓨터 제품이 생긴다면 그걸로 제품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